예 안녕하세요 창업통 tv 김상훈 소장입니다 오늘 창업통 tv 스튜디오에는 아주 귀한 손님 오셨습니다 우리 한국 프랜차이즈 시장 늘 관심인데요 오늘은 우리 한국 프랜차이즈 시장의 현주소 그리고 프랜차이즈 시장 과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우리 창업통 tv 를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들을 위한 알토란 프랜차이즈 현장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 옆에 모신 분은 예, 프랜차이즈 시장의 어떤 바로미터를 가장 가까이서 살피고 계시는 윤성만 프랜차이즈 법률원 우리 윤성만 가맹거래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창업시장, 프랜차이즈 시장. 늘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창업시장을 가까이 보시고 있는 입장에서 오늘 좀 특히 프랜차이즈 시장을 한번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가맹사업은 프랜차이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예, 예.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음. 만든 법이 가맹사업법이고요. 오케이. 이 정보공개서 제도가 음. 2008년도에 가맹사업법이 개정되면서 2008년도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오케이. 2008년도부터 가맹사업 법이 실질적으로 아. 시행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 네. 가맹거래사는 도대체 창업자한테 유리한 건지 프랜차이즈 본부한테 유리한 건지 가맹거래사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이런 걸 간략하게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가맹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이루어지니까요 음. 계약서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거고요 이 계약서에 대해서는 가맹본부가 자문을 받겠죠 그리고 음. 뭐 가맹점 사업자나 가맹희망자도 이 계약서를 어볼 수는 있지만 정확한 내용을 어 판단하고 있는데 음.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 어려움에 대해서 자문을 받을 수도 있겠고요. 음.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 정보공개서에 대한 음. 작성이나 변경에 대해서도 이제 가맹거래사가 자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이제 분쟁이 생겨서일 때 음. 가맹거래사를 통해서 자문을 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문 비용을 수수료를 이제 음. 받기 때문에 어, 시장에서 가맹점사업자나 가맹희망자는 한 10% 정도 되고요. 음. 가맹본부가 한 90% 정도 아. 자문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리하자면 어떤 가맹점을 희망하시는 창업예정자분들이 아. 어떤 올바르게 가맹점 본사를 선택하고 브랜드를 선택해서 특히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원만하게 가맹 거래를 지원하거나 코칭하는 네네. 이런 업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가맹점 창업 예정자들 고객은 한 10% 정도고 90% 그 정도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직접 우리 윤성만 선생님한테 어떤 가맹 거래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경우가 많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프랜차이즈 본사 편이네요? 재미 <laughs> <laughs> <laughs> <laughs> <웃음> 뭐 가맹 희망자도 있고 가맹점 사업자도 있고요 예. 지금은 가맹점 사업자라고 해서 예. 어, 사업자의 단체인 가맹점 사업자 단체 뭐 어. 노조라고도 보일 수도 있는데 오케이. 그 가맹점 사업자 단체도 저희한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네. 야 역시 그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창업시장에서 거부할 수 없는 물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특히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좀야 창업으로 행복한 창업자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건데 최근에 프랜차이즈 시장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게 창업 시장이 더 좋아져서 브랜드가 많이 생기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더안 좋아지니까 새로운 기회 찾기 하기 위해서 브랜드가 많이 생기고 있는 겁니까 네. 음. 그동안에는 가맹본부가 어떤 직영점 운영 경험이나 음. 아무런 경험 없이도 가맹사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음. 가맹점들이 예, 예. 어떻게 보면 마루타 성격의 가맹 뭐 창업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많은 피해가 있다 보니까 음. 가맹사업법에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지 음. 가맹본부를 할수 있다 가맹계약을 어. 할수 있다라고 법을 이제 만들 예정입니다 어, 그거 되게 좋은 그러니까 법이라고 저도 그렇죠. 생각해요 네네. 예, 좋은 법이에요 네네. 그렇다 아, 보니까 음, 음.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어, 미리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면 이제 직영점 경험도 없이 가맹사업을 할수 있으니까 아, <웃음> 엄청 좋은 기회죠 아, 아시겠죠? 예, 최근에 프랜차이즈가 급격하게 정보공개에서 등록이 늘어났던 것은, 프랜차이즈 가맹가래의 사업법 개정안에서, 소위 원 플러스 원이라고 하는 직영점 하나 있으면서, 그 직영점 운영 경력이 1년이 돼야만 신규 가맹점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다는 이 법률 개정안이 작년 말에 입법 예부가 됐었고, 그럼 올해 언제 시행이 됩니까? 근데 한 1월달에서 3월달 사이에, 어, 그, 원 플러스 1 직영점 1년 동안 의무하는 아, 내용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원 플러스 1이 아니고 한2 플러스 1, 3 플러스 1 <웃음> 정도 되면 저는 좋다고 <웃음> 생각해요. 네네. 특히 왜냐하면 프랜차이즈 본사가 특정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가맹점 투자자를 모집한다면 적어도 1호점이 있어야 되는 건 기본이고 2호점도 있어야 되고 3호점의 업력이 1년 정도 됐을 때 창업 예정자 입장에서 본다면 야 본사가 3개 매장을 시뮬레이션을 했네. 네. 근데 그나마 그것까지 쉽지 않기 때문에 법률에서는 1 플러스 +1, 1한개 매장이라도 1년 정도 충분히 사업성을 검증해 본 다음에 가맹점 투자자를 모집하는 게 안정적이겠다. 네네. 저 너무 좋은 보이에 동시에 그럼 이런 법령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어, 기존 가맹본부는 진입장벽을 네.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도를 받을 수도 있고 가맹본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진입장벽을 만든 상황 어떤자기 요건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업시장으로는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데이터가 요즘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자주 네.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신규 지금 상권에 가면 새로운 브랜드가 보이는데 네. 그 브랜드는 정보공개서가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왜안 보이지? 그랬더니 이제 생긴 지두 달밖에 안 됐어 네. 세 달밖에 안 됐어 네. 앞으로 이런 브랜드는 이제 프랜차이즈를 못하는 거지 아, 어, 최소한 1년 넘어야 되니까 그래서 창업자 입장에서 본다면 최소한 정보공격에서만 잘 살펴도 이제는 야이 정보공격에서 등록된 브랜드는 1년 정도 상권에서 검증이 됐다 네네. 그러면 1호점 직영점은 어디지? 그러니까 직영점만 잘 찾아다니면 되잖아 이제 네네 맞습니다 <웃음> 얼마 좋아 <네네. 웃음> 현장에서 보시게 요즘 프랜차이즈 작년 코로나 전국의 브랜드 상황은 좀 어떠셨습니까? 어, 말씀하신 대로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음. 가맹본부가 어렵고요. 음, 그렇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가장 크게 두 가지인데 음. 신규 가맹점 모집이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맞아요. 기존 가맹점들이 매출액이 떨어지고 문 닫는 음. 가맹점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음. 어떻게 보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코로나 때문에 안 나가니까 배달을 많이 시켜 먹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달 전문점들의 매출액이 엄청 상당히 높고요. 음. 또 배달을 안 하던, 예를 들면 어떤 모모 국밥 전문점이 있었는데 배달을 음. 안 했는데 어 코로나 때문에 작년 여름 때부터 배달 시장을 하다 보니까 음. 홀 손님은 줄었지만 배달 매출액은 상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맞아. 매출액이 크게 지장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중대형 음식점이나 주점은 현실적으로 좀 매출액이 지금 엄청 오려운 음, 상황이 고 어. 그렇다 보니까 배달 전문점이나 음. 소형으로 하면서 테이크아웃하고 이제 배달을 함께 병행하는 을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데들이 지금 어느 정도 성업을 그러니까, 하고 있다. 신규 편안해 창업자 편안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권에서 특정 브랜드, 대형 브랜드가 단기간 내에 빠르게 퍼지는 브랜드가 좋은 브랜드인지 아니면 어쩌다가 하나 브랜드 가지고 그냥 저 브랜드는 1년에 가맹점 딱 한두 개만 오픈해 이런 브랜드가 좋은 브랜드인지 결국은 창업자들이 궁금한 것은 어떤 브랜드가 좋은 브랜드고 어떤 브랜드가 좋은 회사고 어떤 브랜드가 피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브랜드고 회사인지 이런 거 질문하시는 분들 많은데 우리 윤성만 선생님의 시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프랜차이즈도 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음. 단기간에 이제 성장을 했다는 것은 음. 단기간에 하락할 수도 있고 계속 성장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음, 음. 유행인 거죠 그런데 이 유행이 안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유행은 음. 고객들이 원해서 유행이 만들어졌기 맞아요. 때문에 어. 아, 이걸 선택하는 수도 있겠고요 음. 나는 안정적으로 옛날부터 네. 예를 들면 10년 20년 전부터 꾸준히 지금 급성장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음. 꾸준히 해온 아이템이나 브랜드를 음. 음. 선택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맹점수가 많다는 것은 매출액이 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광고를 또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걸 희망한다고 라 하면 규모가 있고 급성장하는 데를 선택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나는 예, 예. 그렇게 이제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가 없다 음. 어느정도 뭐~ 국밥집이면은 진한 국밥집 오랫동안 예. 전통의 국밥집을 예예. 좋아한다라고 예. 하면 본사가 크게 광고를 안 하더라도 예. 진득한 곳을 선택을 해서 운영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싶습니다. 정보공개서 네.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계약 전 14일 전에는 네. 네. 정보공개서를 가맹 창업 예정자가 받아볼 수 있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어.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는 여차하면 수십 페이지더라고요. 네. 이게 요즘처럼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관련 리스크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정보공개서를 공정위 해서 본다면 아니면 가맹계약자 본사로부터 14일 전에 제공을 받는다면 예. 적어도 이거 이거 만큼은 꼭 체크해 봐야 돼요 이런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 네, 예를 들면 치킨을 한다라고 하면 뭐 400개 정도 브랜드가 있는 것 같아요 400개 음. 그 정보공개서를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음. 예를 들면 내가 BBQ를 이제 한다라고 하면 오케이. 교촌치킨, 네네치킨, 음. 뭐 처갓집치킨 음. 뭐, 음. 요뭐 어, 여러 깜부치킨 그렇죠. 여러 개 있잖아요 중요하네, 그럼 다양하게 뭐 예. 어. 어, 한 다섯 개 정도는 맞아요. 함께 비교를 하는게 어떻게 장단점에 대해서 확인할 음, 수가 있겠 있겠지만 있겠지. 음. 저는 가맹본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음.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 것을 예. 폐점률이라고 아, 생각합니다 폐접률. 왜 그런가 하면 오, 중요하다 폐점률 폐점률이 낮다는 거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하니까 내가 그렇게. 프랜차이즈 선택을 한 브랜드의 가능성이 높겠죠 오케이 예를 그럼 폐점률이 네. 몇 프로 정도 예를 들어서 이 연간 야 일 년에 신규로 50개 매장이 오픈을 했는데 폐점률이 10% 다섯 개 정도는 폐업했어. 이건 준수한 겁니까 아니면 위험한 겁니까? 어 아주 위험하죠. 근데뭐 <웃음> 위험한... 전년도에 가맹점이 100개가 있었다. 맞아. 그런데 가맹점이 해지나 종료되는 가맹점 수가 1% 미만 100개인데 한 개도. 없거나있거 어, 어, 그런 드라마 예 그렇죠. 좋은, 좋은 거고. 예. 그래도 프랜차이즈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어. 적당한 수준이 3개라고 생각어요. 을 3개. 그러니까 3%로 되겠죠. 3% 프로. 근데 10개다. 어, 그건 아주 위험하다. 아, 굳이 어, 10% 정도라는 거는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왜 그런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지만 한 5%에서 7% 정도 사이가 어가맹본부가 생각보다 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제 가맹... 하나 저는 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정보 공개서를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네네. 전체적인 회사 자체의 경영 상태를 보는 거 네. 이거 봐야 됩니까? 네, 봐야죠. 그런데 아, 어. 어, 단기순이익이나 이 적자가 난다고 해서 예. 예, 예. 안 좋다고 판단할 시장에서는 음. 어 적자가 나면 안 좋은 회사지만 음. 아니 수익이 많이 나면 은 좋은 회사죠 내가 창업함에 있어서는 한번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 음. 그런가 하면 적자가 난다는 것은 가맹점 사업자한테 수익객이 마진을 작게 보고 어떻게 보면 운영하고 을 있다는 건 근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맞아. 또 어적자나는 기업을 보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이 오.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 예, 예, 그렇기 예, 예. 때문에 예. 조금 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모 가맹본부 같은 경우에는 예, 예. 어 영업이익률이나 단기 수익률이 엄청 높은 거예요. 예,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가맹점 사업자가 음. 어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 폭리를 취한다고 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볼 때는 이 회사는 아주 건실하고 좋은 수익성이 좋은 음. 투자회사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예, 예, 가맹점 예.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폭리를 취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조금은 뭐 다양한 면에서 아, 볼수 아, 아, 있습니다. 그럼 그래요. 그다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폐업률, 폐점률도 중요하지만 네네. 점당 매출액 저는 이게 네네. 제일 궁금해요. 네네. 어. 아주 중요합니다. <웃음> <어려워합니다. 웃음> 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그 유명한 파리바게트 같은 경우가 아마 3200개 정도 오픈했는데 점당 매출액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5천만 원 정도였던 것 네네. 같아요. 지금 점당 매출액을 보는 방법 다 점당 매출액이 많았을 때 적었을 때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뭐 정보 공개서에 네. 어,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 제가 제일 중요한 게폐집률이고요 네. 음. 두 번째가 그러니까 음. 전년도에 그렇죠. 어 가맹점 사업자가 1년 동안 음. 어 판매한 매출액 음. 금액인데 음. 이 평균 매출액 금액도 나오지만 음. 상한 매출액도 나오고 하한 어, 매출액도 한?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지역별 예예 예, 그러니까 음. 서울 지역으로 한다라고 하면 음. 음. 서울의 어떤 브랜드의 1등 매출액 1등하는 가맹점의 매출액도 나오고요, 음. 음. 꼴등 가맹점 매출액도 나오고요, 음. 평균 매출액도 나옵니다. 음. 최고하고 최저하고 편차가 크다라고 하면. 이 가맹본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 예. 편차가 크다는 거는 가맹점의 어떤 규모도 음. 일관성이 없는 거죠. 음. 뭐 10평짜리도 내고 100평짜리도 내고 오케이. 또 어떻게 보면 좋은 자리도 예를 들면 A 급지에도 내지만 C급지도 낼 수도 있고 또 최저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그만큼 관리를 제대로 지원도 못했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저는 했죠. 요즘 장수 브랜드, 장수 가게 이런 거 상당히 저는 좀 갈수록 코로나 시기일수록 더 중요해진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직접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면 뭐부터 따져야 될까요? 이런 거 질문하시는 분들 되게 아, 많아요. 네. 아마 프랜차이즈 전문가시니까 한번 도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장 첫 번째 이제 중요한 네. 게 상표 등록입니다. 그렇죠. 내가 예를 들면 윤석만 국밥이라고 이제 그렇죠. 뭐 가게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음. 윤석만 국밥이 상표 등록이 되는지, 음. 예를 들면 특허청에서 쉽게 이제 검색을 할 수가 수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음. 윤석만 국밥이 음. 등록되어 있다라고 하면 예, 예. 향후에 가맹점 내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음. 1차적으로 사, 상표 등록이고 상표 우에요. 등록. 어, 또두 번째 번째는 음. 여기 가맹점으로 할수 있는 아이템이나 좀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경험이 없는 사람도 단기간에 음. 교육을 받고 창업해서 음. 이때 성공할 수 있는 건지 음. 암... 당사의 잘된 원인을 파악하고 그걸 오케이. 뭐 가맹 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한테 어떻게 전달할지 그런 음. 부분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정리할 오케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표 등록, 최근에 이 포항의 더 덮죽집 이런 집도 상당히 좀 사회적 문제까지 되기도 했습니다만 상표 등록만큼은 바로 꼭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해당 브랜드의 로, 로드맵 관점에서 타당성좀잘 따져보고 네네. 본사 입장에서 가맹점주 입장에서 네네. 이거를 프랜차이즈로 갔을 때 순기능과 역기능을 좀 따져보고 진행을 하시는 게 맞다. 네네. 또 하나 요 신규 창업자들 요즘 퇴직하시는 분들 워낙 많이 늘고 있고 네네. 그럼 적어도 이런 브랜드만큼은 피해야 된다. 이런 본사만큼은 피해야 된다. 이런 팁 마지막으로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네. 특정 브랜드 어. 홈페이지를 들어갔는데, 어, 홈페이지. 중하다 네. 어. 팝업창에 매출액에 대해서 네. 보장을 한다든가, 최고의 매출액에 대해서 이제 계속 여러 개의 팝업창으로 음. 여기 뭐 1억 팔았어요. 너무 공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음. 조금 신중하게 이제 진행. 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뭐 1억, 2억 어떻게 높게 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케이. 근데 프랜차이즈를 하는 이유는, 안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어, 그렇죠. 잘 되는 가맹점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안 되는 가맹점 없는 가맹공부를 선택하는 게더 중요하지 음.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폐점률이 중요하다. 네 그리고 최저 맞아. 매출액이 낮은데. 그러, 그렇죠. 평균 매출액과 최저 매출액 차이가 크게 차이 안 어, 나는 데가. 그 중요하다. 최저 매출액과 평균 매출액의 갭이 크지 않고. 네네, 그렇습니다. 아, 되게 중요한, 중요한 시각이네. 종종 한 번씩 오셔서 네. 좀 프랜차이즈에 관련된 뒷담화 이런 얘기도 음, 다음에는 좀 해주면 시 좋겠다. 네. 앞담화는 다 아니까 네. <웃음> 이거를 그래서 마지막 그래서 우리 오늘... 창업자분들 아니면 우리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프랜차이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 가맹본부를 선정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고자 할때 가맹본부에 이제 상담을 하거나 여러 가지 진행을 할때 음. 가맹본부에서 나를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음. 이 가맹본부는 기본적으로 좋은 가맹 본부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음. 가맹본부에서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묻지도 않고 음. 아요건 대박나는 아이템이다 음. 라고 한다는 것은 가맹본부도 음. 이 창업자가 게으른지 창업 자금은 적당한지 음. 어, 그 지역은 맞는 음. 건지 확인도 안 하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를 평가하는 가맹본부를 선정한다고 라 음. 하면 음. 좋은 가맹본부와 함께 음. 성공적인 가맹점 창업을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랜차이즈 시장, 우리나라 상업시장은 사실은 파면 팔수록,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어, 제가 볼 때는 어떤 선악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다양한 입장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측면에서 프랜차이즈 시장의 현장을 열심히 관장하고 계시는 요 가맹거래사 시각을 한번 제가 오늘 오늘부터... 싶었던 거고요. 우리나라 이 가맹거래사 선생님들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 현장 전문가시라서 오늘 상업통 TV에 특별히 한번 제가 어렵게 모신 거고요. 다음에도 종종 이 프랜차이즈 관련 현안이 있거나 아니면 또 프랜차이즈 시장 관련해서 좋은 팁을 주실 내용이나 이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뵐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예. 예. 오늘 감사합니다. 예예. 네, 또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